지금부터 2021년 새해 맞이 고천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해서오겠습니다 김정도 시장입니다. 고천동 주민과의 대화에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고천동을 이끌어 가신 단시장님들과 주민러분들께 깊은 감성 말씀해 주시습니다 17년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그때도 다 이루시는 복대한 일을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1월에 이렇게 연두신시였죠 1년 만에 공식적인 행사를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1월 말에 시작된 코로나19와 일부가 잠시 그냥, 에, 종식되고 지나갈 줄 알았던 것이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장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방역수치또 예방 이걸로 인해서 고촌동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열심히 해주신 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양시가 오늘까지 보면 한 25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 5 0명이 작은 숫자가아지만 그래도 전체적 전국적으로나 도리도로나 인근 시를 놓고 보면 예, 숫자가 이렇게 많은 숫자는아옵니다 경기도가 오늘 날짜로한 2만 2천 명이 좀 넘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가 31개 시군에 고향이 한 2천 명을 넘었고 거의 2천 명이 육하는 고향 어, 용인이나 또 어, 성남이나 이런 데가 한뭐 1,800, 어, 1 9 0 0명 이렇게 많이 있고 가깝게는 안양이 한천 몇십 명까지 올라가요. 군포도 6 0 0 명이 넘는 숫자. 이게 생활권이 같은 권역으로 놓고 보면은 의이한이백오명면은이굉 음. 적은 숫자고 음, 그만큼 고층 농취분들이 에뭐방 수치를 잘 따라주셨고 지켜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수하는 서로 경계 맞서서. 사실 해가 바뀌었으니까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아직도 어, 이것이 금방 종식될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음뭐 27일부터 이번 주부터는 의료진부터 해서 데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데 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맞기에는 뭐한 7월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지 그러다가 보면은 또 이렇게 하반기까지 이것이 연장, 연장 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네,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결국, 우리가 어, 일상으로 예전처럼 돌아가기에는, 네, 올까지는 이렇게 고생을 하시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힘내시고, 좀잘 따라주십다는 부탁이말씀니드리고 네, 그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시에서는 또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꾸준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네, 어,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좀 알릴 수도 있는데, 통행사를 못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심리적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를 바라겠습니다. 자, 민서 7기가 시작된 것도 벌써 올해는 3년차에 접어드는데 민서 7기 시작되면서 공약이 한 55개 공약을 네, 가지고 시작을 해서 현재 35개 공약사항을 이제 잘마무리 했습니다. 20여개 공약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 또한 네, 올해 대부분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과 올 사이에 이제 고천동이 변화되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에, 우선 고천지구, 행복타운지구, 시청 옆에 있는 주변이 임대아파트 2200세대에 대한 거는 입주가 거의 만일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어,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2 4 0 0세대 대한 것이 이제 올해 착공이 됩니다. 양호를 나올 수 있는 서 2,400세대가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속에, 그, 소방서 뒤쪽에 보면은, 음, 그 지연시설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 지난해 기업체설, 뭐, 환경솔루션 연구단체, 연구기업이죠. 또, 2차 전지 항공기 관련 부품업체, 연구시설. 이런 아주 좋은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또, 그 아름체 복지관, 바로 옆에는, 음, 2 아름체의 별관을 모든 행정전차를 밟아서 올해 바로 착공을 하게 되고, 또그 옆에는, 의양시의 공연장이 하나도 없어서 시민회관을 올말 정도는 착공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행정 절차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시작했던 것이 뭐 환경보다 국토교통보다 여러 기간을 거쳐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올해 착공 연말이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 들어가면은 우리시가 처음으로 이제 공연장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950석에 대한 에, 대공원 현장과 한 250도의 소공원 현장 아, 또 우리 시민들이 쓸수 있는 공간들 이런 건물을 짓고 그 앞에는 에, 광장을 만들게 됩니다. 시민광장을 바로 착공을 고래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 시청 주변으로 해서 이고촌동의 새로운 이런 걸을 갖추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음그 안국동 쪽으로 보면은 그 체육 시설을 어제 법무타운 들어오려고 했던 골사들의 쪽에는 올해 야구장도 지원합니다 야구장을 하나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그리고 왕민교 교과 밑에는 거기에도 공연장을 하나 만듭니다. 공연장이 약한백한 삼십석 정도. 130석조, 125석이 될지, 뭐1 5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갖춰진 또 공연장을 하나 바로 시작해서 오랜 해모도 하기에는 우리 공연장사용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그고천동 소재에 있는 오봉산과 백군산에 대한 둘레길 정도 이런 것도 해서 그동안 이제 고천동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이렇게 예, 다른 동일인구수라든가 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예, 좀 늦게 좀뭐 낙후됐다라고 하는 뭐하지만은 예, 구도심이 오래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주는 고촌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음, 의왕시의 가장 순도형인 고촌동이 새로운 변화를 몰가내면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시의 전반적인, 시정 계획에 대해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 감사드립니다. 고사습니다 네, 어, 오늘 고천동 주민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얼마 도착을 한것 같은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탄생 동안 고천동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발전을 위한 여기 오신 분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시장님께서 전자미 시험께서 말씀하신 고천동에 대한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 발전적인, 아, 발전을 통해서 고천동이 변화되는지또 편리성을 위또 안으로 잘 국천동으로 인해서 지금 아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또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건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저희 같이, 저, 아슴속에서 지금 엉망을 <웃음> 남겨두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고결을 주실 때, 저희 시민에서도 항상 잘 교정해서, 어, 여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국천동이 만화를 결정하고, 사회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과에 그, 대해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먼저 와서 듣고 실량님이는 거, 우리 고무들이 하는 거, 아니면 또 우리 힘들이올라는거 그거는 이제 시에 해서 제가 파견을 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 자리에 와서 항상 하게 됐습니다. 어, 아무튼 신중한 사례를 받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어, 저희들도 네. 네. 네. 네. 네. 참께 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년 올해에는 의왕시에 어떠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또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간단하게 화면으로 설명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의왕시 기획상 담당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획상 담당관 아닙니다. 앞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6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시민자치 도시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시범동으로 시공 오존동과 내손이동이선정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지난 12월에 비축하였습니다. 시범운영과 사업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부곡동과우준동에 개소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 주거취약지에게 안전순찰활동, 마을환경관리 등 생활 밀착형 편익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토요일클린공원내 과목적 홀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공감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우한과 청년정책 제안대회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참여의 사안을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현황과 애로사항을 수립하는 등 시정의 참여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중심 첨단자족도시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골목상권을 지원하겠습니다. <웃음> 의왕상성상품권 165원을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고 6월에 완공 예정인 부곡국개비시장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과 전통시장 <웃음> 맞춤형 축하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지역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웃음> 의왕청년대전소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버천센터는 2019년 1 1월 개소하여 청년 심리상담, 취업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허일센터는 허일올림센터 토일 4층에 약 260평 규모로 조성하여 6월에 개소하게됩입니다 창업 중 공간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허일올림센터 공간동 5층부터 8층까지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 메이크 스페이스와 기업성장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6월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노동자 주식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1층에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도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년 중 계획 출입과 거래를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리모대링하여 7월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희망주는 맞춤 복지 도시입니다. 오전 국립시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한군인 복지회관을 신수하여 시민 국립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른체 노인복지관 별관은 노인전용 목욕탕과 식당,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올 3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하는 예정입니다. 신형클럽 신축사업은 올해 12월 말 완공인으로 실버 인력 뱅크와 합쳐진 통합 농인 일자리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체육사의 재활시설을 거듭말겠습니다 보건소 앞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장인 집사의 재활시설과 편의시설, 여관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중앙 사랑성조사와 내년 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6월 완공하는 계획입니다. 어린이 창의인 이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평생 학습관 내 레디오 체험장은 허일 올림센터 6층으로 이전하고 기존 레디오 체험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본관은 창의력을 펴주는 아이 사랑 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첫 번째 장난감 도서관인 청계점은 장난감 대회를 물론 자유 놀이실까지 갖추어 토의를 올린 센터 1층으로 확장 예정할 예정입니다. 돌봄인프라로확충하겠습니다 신규 입주하는 오전 가구역 동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내년 3강기까지다개께 보름 센터와 육아 나눔터 각각 2교소를 추가 설치하는획입니다 허일의 올림센터를 픽 개관하겠습니다. 허일의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과 보림장은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다목적 체육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관 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공간동은 육아종합 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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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꿈을 여는 혁신교육도시입니다. 내선 청계권역 청소년문화의집을건립하겠습니다 허일열림센터 2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입주 예정으로 6월 에개소할획입니다 내선동 학교 부지에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안부와 교통부, 교육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 협력한 지역교육 공동체 교육과 교육활동 운영 지원, 마을강사의 영양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시즌 3번째 5개 년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항시 평성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6월, 여성기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의 거점기관으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실생활 활용중심교육으로 스마트교육센터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불속히 전환되는 온라인 비매면 시대에 대비하여 시민의 정보 와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 안전환경 한 도시입니다. <웃음> CTS 시노선의 의한력 경차를 추정하겠습니다. 의학력 추가 정거장 설치, 대중전력 부착과 방승 체계 구축,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며 경차 역보를 대내외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c t x 시노선이 의학력에 정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움직임에 발바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선별 진료소와 호기 전담 클리닉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간이식 선별 진료소를 구분 형태의 상시 선별 진료소로 전환 추진으로 올해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호기 질환 의 동시 유행에 대비한 호기 전담 클리닉은 한강기까지총 3개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과도 가까워지는 힐링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에는 숙박동 19개의 동과 산림휴양림을 <웃음> 증설할 계획으로 올해 부터을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경운산에는 기존의 왕국촌 산들길과 연결하여 5km 구간 걷기 편안한 요리길을 연내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림신터인 공원을 확충하고 정비하겠습니다 글벨트 회선지 복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동호수 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전체적인 준공은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달미한물 공원 확장을 통해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고존노가족 공원과 모락 공원은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여온 가족의 휴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필요한 친수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추억사기 프로젝트를 통해 당국적 강좌, 수변 조망 시설과 심평, 화장실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세부대천은 올해 12월, 금천천은 내년 12월 중공 예정이며 안양천 정비사업은 올해 5월을 착공하여 2024년 5월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린 유딜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약 2만 세대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5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내선 출공원에 설치한 택피 발전소 2호기는금년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강평양강으로안전실터 이계소를 시범 설치하고, 내선동 정의발 해제 계획에는 도시환경 개선,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한 전신주 주성화를 추진하는 예정입니다 주차란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달미어이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 리8펠 규모로 올해 8월 완공 예정이며 산비클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 156년 규모로 올해 5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유항ICD 2포배들 인근 화물협용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올해 6월 완공하여 니다 사와사람 모두 안전하고 특이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오전로, 원학로, 문화예술로와 민백길, 대군초등길 이론의 고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왕송, 노수길 개설동사 등 쉽게 도로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동, 세활치락도로개설등 4개 사업은 2023년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재개발 9개, 재건축 2개, 소규모 주택정비 2개로 총 13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 올해 거천 가구역은 사업시행 계획인가, 나구역은 단리처분 계획인가 예정입니다. 노후 위액이 쾌적한 주거 단위로 재탄생할 재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섯 번째, 활력있는 문화책도시입니다. 제8회 경기종원 문화광남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협하 작년 1 0월 예정되었던 경기종원 문화광남회를 올해 상반기로 연기하려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무로조성된 종원을 지속 관리하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광남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대소백학교의 복합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방문자 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송화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연내 조성하고 스카레이 데일 임금 부지의 체용시설인 에코 오류처를을 내년 4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 채용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고촌동 100-6번지 일원의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행한 권력을 준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왕국동 523건지기론에 조성하는 야구장은 올해 6월 3일을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중공하겠습니다. 왕인교 하부 공간에는 문화시부터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중공할 계획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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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일를 올린 센터와 대군 국민시 센터에 조성하는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화면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습니다 자, 지금도 시작하는 지금 또 시장님과 같이 시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의사항이나 시장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소문을 들주시고요 본인 소개 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예. 잘들 보셨어요? 예. 예. 예. 시가 이제 오래 기획하고 있는 것들, 저렇게 하나하나 그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는 데있어서의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아, 저런 시의 계획을 보고 시민들 입장에서 아, 우리 동에 계획하고 있는 저런 사업들이 예, 우리 시민정서에 맞는, 동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아, 변경해 줬거나 아니면 예,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 이런 것을 듣고자 하는 자리이고 또 어,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람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는자입니다 훨씬 하게다양 예,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 자, 바랍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장고양입습니다 네, 예. 아, 코로나 전국에 유심히알려달라요주 수고하시네요. 혹은 신인과의 소통에 대한 알주시니 아, 제가 오늘 시장 목표와 사업계를보면서 느낀건데요. 네, 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나좀 마이드도 다지금하신데 네. 이게 알아듣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없잖아있습니다요것을텐트에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과 이친식들을 숙지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장님께, 제가 이렇 말씀은, 우리, 아까 내가 말씀하셨지만, 고천, 특 택지 개발을 통해 서공사에서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그것이 이 듣는 말에 의하면 그, 택지를 국민한 사업자들한테, 아, 내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매각으로 인해서, 음 사실, 우리 시민들, 직원, 서민이나 청년, 가장들이 상당히 여기저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지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LH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보다 분양가가 좀 싸지고, 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으니까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이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좀 분양가, 분양가 사항도 발생되지 않을까. 민간사업자로 이게 이전하게 되면, LH에서 처음부터 수용해서 주택 건설까지에 대한 진행사, 진을 하면, 보다 좀 저렴한 분양가가 될 텐데, 민간사업자한테 이게 매각이 됨으로써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텐데, 시에서는오분장가에 뭐 대한 어떤 대체을 갖고 계신지 해서 오늘 니다드립니다 삼각. 예. 그... 이제 말고, the Master Tipi Kutun Tigo, Eastern UPC, Eastern UPC, Eastern u p 아무리 2,400세대에 대해서 주택지금 건설 계획이 2블록에 대한 건 민간에게 부진해가 되겠고요. 세대수로 보면 1차가 한 530세대 정도 그리고 2차가 음, 시청 앞쪽으로죠. 도로 건너편 쪽으로 한 900몇십 세대가 되고 나머지 무료 몇십 세대는 LH에서 치경으로 상모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간으로 하는 게 이제 LH에서 분양하는 것보다 분양 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던 거고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우리가 그 분양 상한제에 포함이 되어 습니다 아마 어, 우리가 그 주택법제 57조에 의해서 상한제를 있어서 어, 그, 아, 모집 공고할 때, 입주 모집 공고할 때, 이미, 에, 그 위원회를 갖다 조성을 해서, 위원회 조성을 해서, 분양가가 적정한가에 대한 위원회거쳐사 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가 그, 이, 금액에 대한 걸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 절대적으로, 이미대로, 어, 금액을 많이 높여서 분양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말씀이시니 그 분양가, 그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분양가 승인은 반내 관청인 의왕시의 사건 아닙니까? 그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그 시위에서, 그 위원회에서 과정을 거쳐서 분양이 작정되더라도 그것이 고분양이다라는 객관적 판단이 됐을 때 그건 어떻게 그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수 있는 상황은 없는지요. 시에서도 의견을 내죠. 네. 거기 또 같이 참여를 하고요. 음. 분양 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다 전문가들이 음. 이제 하는 것이라서 건축이라든가토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적정성을로 평가하는 것이라서 에너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부터 수용성과서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토지 분양까지 진행됐다면은 음. 보다 더 저렴한 분양인 분양가를 측정을 음. 했는데. 중간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대략 상승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는 말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진짜 또 매각, 금액 또 자세한 행도을잘 모르겠습니다만 매각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불만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떻게 나도 이게 단체 작업서 어떤 설명을 드리고 또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해서 시장님과의 교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나갈바가이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시민한테 알려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바라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아, 우리 저 왕릉교 그 밑에 그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옆에 화장실 하나 있어요. 공 공동 화장실이죠. 예, 공동 화장실 있는데 그게 그 모래기가 모래기가 용하니까무수가 된대요. 우리 세고 또일관상핸드 그 칠한 것이더 깨지면서 상당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씀하 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나 어, 그냥 냄새가 은것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 안으로. 도로 업체가 아닌 우리가 다른 도옆에가 아닌 저 안으로 해서 이렇해 주시면 어떠한가? 하 생각을 는분이니다네 음.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양에 대한 거는 이제 건축비, 토지비, 간접비 이것을 에, 음. 그 심의위원회에서 잘 이, 이건 이제 상한제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 그렇지 않은 주택이 있고 그런 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상한제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임의대로 그 개인이 민간업체가 건축을 한다고 해도 임의대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없는 거.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고 그 승인은 최종적으로 또시위 와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예, 관리 감독을 잘해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완료수 있도록 다또 화장실 문제는 길이 노후가 된거 맞습니다. 노후가 돼서 좀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또 약간의 냉각제 같은 것도 지금 사실이고 그래서 새로 정비를 할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치가 너무 또안 좋고 들어가 버리면은 또 사람들의 움직을 하실 수는 데에 해서 장소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니다또 우리 저기 부회장님이 손을 먼저 드셔서 우리 예 네, 시인스 부회장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보러 가는 고생도 많고 또한 우 <웃음> 한국에서 경기도에서 어학이라하는 이런 걸 쫓고 있는 데서 감사드립니다. 네, 13개 전문당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2차 예, 경기도 재난기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노인복날정책과에서 방문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와서 동험에서 신청하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들을 와 가지고 가정방문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거. 나 역시도 우리 집에 왔습니다. 내가 93입니다. 93이지만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신청받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님 얼마나 정책가에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또한 가지는 종교이 네. 작년 2월 2 1일부터만 1년 동안 폐쇄되있습니다 폐쇄된 동안에 노인복지 우리 팀과 동네에서 그동안에 우리 13개 종교당에 와가지고 소독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이거 뭐 말할 수 없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작을 비로해가지고 동직원들 또 봉사자들 또노희복지관에서 와가지고 우리 13개 종교당을 갔다가 이방문에서 청소도 해주고 했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지속되었다 하는 시장님, 계속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축하 네, 수많은 직원들에 대한 경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강 회장님. 강 회장님. 네, 감사 안녕하십니까. 영어학과의 지인 김경선입니다. 저도 2021년 주호 사업 대획을받니 어, 우왕 신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한층 더 배려된 기능입니다 어, 이번에 구천 나구역 재개발에서 누나 해주신 걸 알겠는데 조합원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정부가업정에 따라서 위주계획을 써야 되는데 공개역에 오전 다구역의 재개발도 저희가 같이 진행된 대공분을 들었는데요. 어, 그렇게 되면은 수천세대의 이주민들이 그 같이 그 움직이고 어서 저처럼 그 의왕시 내에서 그 움직이고 싶은 사람들이 설단지가 타 지역으로 그 전출을 해가는 그 경우가 많이 생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아, 저희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선동이나 오전 마교역, 그 다음에 안양에서 고천동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도 상당히 거, 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시안역 오전 가구역과 그다음 고천나구역또 아울러 고천 가구역과 오전 4구역에 지금 서업 일정라인과 그런 걸 다시 또고 이주 계획에 많이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합니다. 음, 네. 음, 고 가구역 구역이왜된지구 시가 이세요 아, 그래서 이제. 어, 도전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200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시작된 곳도, 고층 가구역 나누역입니다 네, 벌써, 어, 1 0년1 없이 넘은 준비를 해왔던 곳이고, 마무리,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가 나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달에 나갔습니다. 1 0월에 나갔고, 가구역도, 주방과 뭐 3, 4월 중에 이제 나갈 거라고 준비를, 주업장님과 계신데,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입장이에요. 그, 이 나구역 같은 경우에, 그, 관리 처분 인가 신청이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건데, 이거에 있는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뭐 이게 지금 진행 중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고요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관리 처분 인가 신청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냥, 뭐이 과정이 1년 남짓 1년 전후로 이렇게 걸린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그 조합원들의 총의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은 조합하고 조합원들하고의 진행이 조금 그 매끄럽게 잘 진행되면은 시기가 좀 담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좀 끄럽지못하면좀 늦춰지는 것이고 한 것에 대한 시기는 좀 불투명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면은 에, 나구역 가구역 같은 경우에 내년도 말 정도면은 에, 이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좀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탄력적이긴하다. 우리 가구역 나구역 조합장님만 계시는데 내년 말 정도면 어떻게 이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야구에 이렇게 본고 좀, 요 시장님은 내년 말까지 엄청 사업을 좀망하고요더이어진다 아, 아, 예. 네. 네. 네. 네. 네. 좋은 네. 일이죠, 네. 내년 3기8시은 인간을 하고그 다음에 하이 2주를 얘기하죠. 예, 네. 하기 음. 2주. 그러니까, 말적한 2주, 그걸 네. 네. 얘기한 네. 거예요. 2주 네.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오시죠. 음, 문하시 분이 요 가나부, 안양까지 걱정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가나부 초합은, 어, 우리가 가구역과 나부역이 우리 가구역이 한 800세대 나부역이 그런데 가구역은 한 160세대 약간 한 천나세대가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 통화는 한 1500세대가 이직을 하게 되는데 라란스럽지 아는 게 우리 나부역이 어저 이직을 시작하게 다 왜냐하면 가나부에 속해 있는 초등학교가 걸려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완주까지 어, 짓는 걸로 되 있어요. 경청하고저주고나온기 2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이 어, 10개월 후에 약 1년 후에 이주를 하기 때문에 또 혼란스럽지 않을 거분고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내용 아셨나요? 네. <웃음> 네. 네뭐 추가 한뭐 하실 말씀 아니, 우리 2주가 지금 조하고 있 분이신데 네. 조합으로 좀 오세요. 우리, 자꾸, <웃음> 오늘 오실지 몰랐습니다. 예, <웃음> 네. 이게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어,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조합에 대한 사업은 어, 조합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합원들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사실 시기가 늦어지잖아요. 이 조합에 대한 시간이 이게 시기가 늦어지는 건 이게 시간이 돈이거든요. 조합원들의 비용이 그만큼 추가가 되는 비용이라서. 어차피 조합 설립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하면 빨리 결정돼서 빨리 시공하고 빨리 입주하는 것이 결국 모든 조합원들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처분과 신청이 나는 게 결국 최종 행동 마무리인데 이것이 빨리 진행돼서 빨리 시공과 입주가 될수 있도록 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고촌동의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홍보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라한 말씀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고천명의 주성호입니다. 저는 백운산 그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건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주택과 가까이에 설치할 를수 있는 대운산이 있어서 고천는은참 삶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대운산을 갔다 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백운산으로 올라가는 길과 계단이 가파라가지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좀 부담스러움을 느끼는다. 그래서 대운산 그 천혜의 자연을 더 이럴 수 있도록, 여기 중앙교회를 시작으로, 백운사, 백운사, 어, 대안사를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을 했으면 하는 거리입니다. 가로 가는, 갈런지역. 네, 시에서 오늘 기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경기중앙교회에서 백운사, 백운사를 그렇게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기획을 하겠 그, 백운사 백원차 올라가다가, 백운사로 올라가다 보면은, 옛 예, 구절토가 있어요. 그 헬기장에서 구절토 길로, 그 좁게 길이 나있는데, 이것을, 최소한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둘레길 그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돌리려고 하는데, 에, 여기에도 뭐, 그 약간 사유지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사유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계가좀 사전이 된상태예요 그래서 8월달까지 왕복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더 확대해서 대안사 쪽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대안사까지 가기에는 차이지가 좀많아요 그래서 그 동일어변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게 생각하신 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올해 8월달에 계획되어 있는 경기 중앙교의그 거기 기록원이죠 거기서부터 배분사 배분사 이게 둘레길부터 먼저 왕복을 놓고 나서 2차적으로 한번. 제 함께 공유를 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천 자율 방문자 오늘 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 아이들 돌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손주들이 중요한 이 있다 보니까 왕복 초등학교 다닙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학교를 안에서 제대로 못 가니까 아이들 때문에 엄청 신경이 쓰여서 그게 제일 고민이라고, 음, 아들이 그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더 돌봄 그런 시설을 좀 넓혀가지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믿고, 맡기고 부모들은 직장 생활에 충실할 수 있고,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좀 만빌 때가 있으면 좋겠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 그런 계획을 있으신지음 시에서 진짜 민선 칠기 들어와서 제가 공약상에도 들어가 는데 다함께 돌봄 센터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임기 동안에 최소 육호까지는겠다는그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어, 다함께 돌봄 센터가 이완복초등교주변으는 어디든지 혹시 보는시나요 다음 개도 검색하나, 왕국 초보학교에서 주변으로. 어, 자, 네, 아무튼 그 내용이 지금, 네, 담당부서에서안 나왔는데, 지금 우양시 전체에, 에, 지금 6호종까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 보통 공동주택 내에 그 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청계마을, 청계마을에도 지금 하나 설치되고 어, 지난번에 숲성마을, 청계 오 청계마을, 또, 부엌에도 설치되고, 몇 군데 지금 설치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에, 필요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양 부모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반가오기에 돌봄할 곳이 없어서 지금 하시는 것같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다음이 돌봄 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작은 돌봄 센터를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고, 최소한, 뭐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돌볼 수 있도록 간식을 주고 숙제를 가지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저도 여기 주변에 어디에 지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에 우리 그 엄수장님에게 좀그도로연한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려주시고 고맙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봄 교실해서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머무는데 그냥 어떤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냥 아이들이 그냥 지들 각자 뭐 하고 싶은거 하면서 이렇게 지낸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니고 좀더 아이들에게 여럿이 어울려서 공동으로 뭔가를 같이 할수 있고 이렇게 뭐랄까 요즘은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이기주인 것 같아요. 나밖에 오르고 배려심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럿이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뭘 만든다든가 언가를 이렇게 과제를 주어서 그거를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과제를 두어서 아이들이 좀 협동심도 키우고 어. 뭐 그런, 그런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의 반가우 돌봄에서는 하고 있었고, 기존에 하고 있었고, 별도로 제가 소만간 답변 드그던 것은 시에서, 절대 다 함께 돌봄센터를 시에서 해 나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지금 계속 지금 몇 지금 4호점인가 지금 나가고 있고 어 나머지 6호점 이상이라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더할수 어, 있는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문제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좀잘 돌볼 수 있도록 어, 더 시에서도 좀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6호 네. 출동 중에 그런 게좀 조속히 좀 돼가지고 네. 아이들이 좀 편히. 네. 부모들도 네.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사실 하고 싶어도 공간과 이게 사실 문제에서 그 공동주택에 공간이 그런 공간이 있어줘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고천동 쪽에도 해놨고있습니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산서풍령 박진숙입니다. 네. 네. 네. 저는 여기에 살2 6년간 살면서 참 좋은 지역 제가 아, 말그대로. 잘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고천동이 좀 개발이 좀늦어진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의왕시가 굉장히 요즘은 집값도 핫한데이 지역만큼은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집값도 별로고 해서 주민들이 무슨 일이냐 여기가 왜 이렇게 개발이 늦어지냐 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개발이 좀 되고 나 지역이라든가 이제 다구역 다구역이 개발이 되면 좋아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지역에서 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있다 보니까 집안에 있고 또갈 곳이 없다 보니까 배구사를 굉장히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구사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아까 질문하신 분의 둘레길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고 을 제가 그분리기를 아까 말씀하신 그 중앙교회에서 좀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대안사까지가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사알이 좀 껴서. 그데 이제 대안사 전에 그 농지길로 해서 내려 올라가다 보면 편지길이 있어요. 그길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두시원국수정도가 그 좋은 <웃음> 이성적인 폭도 나오지 않을까. 또 평평하고 흙길이고 그래서 거기는 이미 그 사진으로 쓰이거 있어요. 그래서 그배운사그 절터 있는 데서 좀더 연결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그 하나는 이 제가 제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배운사라는 솔밭입니다. 그 솔밭의 운동기구를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하루 종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신설을 좀 해주셨으면 도체를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지역 바닥이 좀더 호불을 묶어서 좀 평평하게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려고 해도 두 발이 똑바로 쓸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경사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흙으로 좀 볶아서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나무가 없는 지역이또 있어요. 조금, 그 예전에 화장실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조금 나무 두세 번만 더 심어주시면 정말 솔바이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거기를 만약에 이제 그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주신다면 좀 예쁘게 체계적으로 맞춰서 좀 해주시고, 가장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두 개씩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 어느 분이 아니면 다른 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놀리 웨이스트라고 해가지고 페르타기 기구가 있는 거는 두개 정도가 필요하고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크로스컨트리 여기 다리그다리를 찾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두 네. 개씩 설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높게 할수 있는 외부에가보니까 좋은 설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근데 의영실에 많은 곳이 설치되어 있지만 대구사만큼 주민들이 사용을 잘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한시로 실 품이 없어요. 거기는 늘한루에 사람이 오면 가면 사용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해주시는 분에 좀 완벽하게 주민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걸로 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언자님좀 아까 말씀하셨던 네. 아이 문제는 고충동이 네. 이런 기회를 가졌어요. 네. 그, 사실, 장수만 있으면 뭐, 인생이 됐든, 쌍둥이 됐든, 뭐,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그,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협의하는 데가, 그, 이쪽, 앙골 A2블럭, 여기, 그, 임대아파트, <이대> 기건너, <웃음> 네. 임대아파트에, 김재 LH와 협비가 지금 공부하고 있네요. 어, 네, 좀 멀죠 네. 아파가되련은 네. 네. 그래서 여기보다는 사실 이쪽에 들어오는 네. 좋은데 한국저 주변도 네. 네, 그 공간을 네, 한번 더좀 음, 논의해볼 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H, 해요. 그거 쪽지를 받던 중인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요 <웃음> 잘못 받다 드시죠. 김승이 말씀하신. 제일 먼저 집값 문제를 했었는데 그동안 집값이 가장 쌓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동선이라고 지하철이 이제 지나가는 게 에, 벌써 한 20년 가까이 맨날 무슨 뭐야. 지하철 지나간다 리고 사실 지나가는 것이 아닌 거냐뭐 지금 뭐곧 한다고 해도 저는 믿음이 안 가할 정도로 여러 번 정치인들이 쩌고 나서 믿음이 안 가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착공이 들어가요. 그, 총 12구간 중에, 그, 인덕원역과 영동명킹역, 수영역은 이제 이게 토키방식이라고 해서 설계와 시공이 함께 동시에 들어가는 건데, 이건 상반기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문자 들어간다고 되 있고, 나머지 10구간에 대한 시설계도 올0월달인가그 설계에 납품되고 나면은, 어, 하반기에는 착공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그건 조금 올해는 힘들 거고, 내년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가서, 요시청역가 이제 고촌동에 이제 소재인데 거기 역이 딱 결정 이제 공사만 들어가면은 이쪽이 이미 많이 움직였잖아요 지금 없이 지금 맞 많이 움직였는데요 음. 오전 동까지는 또금 움직여요 역 음, 음. 네. 근데 <웃음> 여기 안동 고천동, <웃음> 고촌동은 움직임이 별로 없다고 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조금 잠깐 잠시만 나가야겠다 고촌 가구역 나구역 고촌 가구역 나구역이 네. 이제, 재개발되면 이제, 거 분양가가 결정되잖아요. 그게 그 영향이 어디까지냐. 여기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실 때까지 와고 조금 더 참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수 씨 이상한 알바를 해고 둘레길하고, 그, 이제, 솔바치 육지설 말씀하셨는데, 솔바치 육지설을 사실 교체를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나쁘게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면 자체가 울퉁불퉁해서 사실 이용하기도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토지주와좀 얘기가 사전 얘기가 돼서 거기를 뭐 토사를 믿고 가는 것보다 아예 데크로 그냥 싹 깔아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토지주와좀 얘기를 해서 데크루 위를 덮고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덮고 그 위에 기구들을 설치하는데 그, 담당국에서는, 그, 치육시설을 하는 곳, 그, 기본 없는 곳, 또, 둘레길 아까, 그, 어, 대안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좋은 길이 있다고 말씀 하시니까, 그 길도 우리 박진숙 씨랑, 그, 같이 이렇게, 한 예, 번, 현장답서할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아는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기 잘성 빈도가 높은 기구를 두 대씩. 그러니까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같이 그리고 또, 나무도 이양 하시는 김에뭐 공지가 있잖아요. 있어, 그건 네. 같이 분배 네. 나누시도록 하고. 네네. 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부세 연장 공정수입니다. 아, 아 이렇게 네. 대면으로 만나게 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버스 정거장에 그 안에 있는 그 배가 안에서 숙식하고 거주한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 쪽이냐면은 그 안양 방면으로 해서 여기 구천동 주민센터 그 정거장 있죠. 거기에 그 배가 안에서 지금 거기에, 거기에서는 옛날에는 버스 그 표나 뭐 운전을 하게 팠던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어저께 한번 가봤거든요. 그때 지금은, 뭐를 하냐면은, 그 안에서, 뭐 버스 차를7전밖에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를 들어왔는데 굉장히 조금 공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숨겨놓게 되면, 화재 위험성도 있고, 또 거기서 거주를 하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업을 끝난 후에는, 어, 자택으로, 어, 계셔서, 거주할 수 있도록, 좀조치적으로 <웃음>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네요. 네, 네. 그, 그 내용을 실수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 어, 이분이 제 사실 우양식 거주자가 아니라 안산식 거주자시더라고 그래서, 안산식 이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했는데, 음,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잘안 되고, 어, 이분이, 지금 현재 84세 어르신인데 안산에 집이 있으세요, 반울동에. 반울동에 집이 있으신데, 네. 집이 지금 수리 중이더라고요. 수리 중이고, 한 4월이나 5월 정도까지 수리를 마치고, 어, 집에서 생활하시려고 하는 분이시긴 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기에 안전하게, 지할수 예, 있도록, 관심 갖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있겠습니다. 네, 어, 네, 지금 하실 말씀이 많으십니까? 로 우리 풀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역구장 김영수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당시에 바 힘들었는데요. 어편동 네. 음, 지역 상인들이 방역지침을 하면서 지연을하아오니까 많이 힘들어는데역 네. 네. 네, 혹시 시에서 골목당권 혈당을 위하여 수준하고 이 얘기 있으신 음, 시에서, 뭐, 시에서 예산을 빌어서 뭐 하고 하기에는, 정말 뭐, 제 상권을 확 살린다 하는 것에 사실, 음, 음, 음, 음, 무리가 있죠. 그러나, 이게 지금 뭐, 코로나19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건 아니지만, 시에서, 어, 지역상 상권을 발행을 제가 취임하자마자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없는 거였지만, 그래도, 어, 지역의 자영업자나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골목상권을 조금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상 상품권을 발행을 해보자 해갖고 했던 것이 에, 2018년도 제가 침임하면서 준비를 해서 2019년도 1월 25일에 발행을 시작을 했는데, 어, 지난해, 지난해 2 20, 6 0년도 초에 이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의향상 상품권이 굉장히 현저한 모습됐 했어요. 작년에 도 발행했던 것이 186억 원을 발행 했습니다. 186억 원을 발행을 하고, 또국가재난지원금도그의향상 상품권을 좀, 응, 음, 유도해서 많이 발행을 하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지역에 정말 수백억에 대한 그지역사람 상품권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우리 상인들에게는 그래도, 어, 어렵지만은 조금 그래도 다른 쪽보다 나은 환경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 올해도 음 165억에 2차적으로 발행을 합니다. 165억이 의해서상품권을 위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돌아오겠구 하는 예, 그렇게 생가하고 예, 할인료를 10%를 줍니다. 원래는 이제 추석과 구정의 10% 할인, 또평월에는한 6%를 주던 것을 4월 10%씩 줘서, 어, 이것이, 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이제 그 10%에 대한 할인을 해서 사게 되니까는 가격에 도움을 좀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수상인들, 가맹점 입장에서는 카드 비용이 나가진 않으니까, 우리 상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그 소비축제 쿠폰도 반영하게 될 거에요 이거에 대한 혜택도 좀 보게 될 것이고 또그 버팀복자금이라고 정부에서 주는 뭐 일시적인 거지만 그런 자금도 지원을 하고 또 시에서는 별도로 또 행복 지원자금이라고 해가고 또한 지금 한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지한 업종들에게 예, 1차 뭐 50만원 뭐좀 2차까지 가신 분이 100만, 이런 지원도 좀 해드리고 있고. 어, 또, 시에서 또 지난 1월 달에 그 위에 의장님도하 계시면 골목형 상점과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또 만들어놨어요. 네, 만들어서 이러한 걸로 통해서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낼 수 있어요. 네, 이런 걸 통해서 또 지역, 어, 골목상권, 에, 자영업자들에게 에, 도움이 되는 어또 사업들이 보여지고. 이런 걸 통해서, 어, 지역 권목사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 환경개선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도 시에서 좀복잡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뭐 간판 교체라든가 아, 등등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는 데 있어서의 자금지원, 이런 것도 적지는 않지만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또 하고 있고, 이런 다방면의 방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예, 좀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부장님 시고 안녕하십니까? 조천동당예산위 부장님입니다. 네, 저는 그이 퇴근 시간이요. 차량 전체 해소만 여기 보천동 4거리가축태분 그 시간대에 수원에서 오는 예, 수원에서 오는 차량들이 사실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면 왜 그러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그 고가 아니고가가다는 그, 그, 그 지하도로 네. 때문에 지하도로 때문에 그 우계 조형물이 있지 않니까 네, 네, 예예치고예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이한 2개 차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전체 현상이 다른 그 사건보다는 많이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그뭐한번 뭐 가서 뭐한두번 내가 가서 한번 이렇게 자세히 거기를 내가 이제 거기를 들려고 살펴봤는데요. 저쪽에서, 저쪽 수원 쪽에서 온 차량을, 차량이 와가지고, 이 고촌 주민센터로 예, 우회전하는 방향이 그 신설되지 않았어요. 그 지정 그 신설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혼잡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도로 신설을 할수 있는, 할수 있겠는가, 가능한가, 저희가 가서 자세히 좀 한번 봐, 봐봤어요. 솔고 그 어느 아파트 그종류장그 앞에서 여기 한 100m 좀 이상 될것 같아요. 제보지는 않지만 내 내가 생각하는데그 정도인데 다른 그 인도보다는 그 어, 거기 인도가 참 사람 많이 안 다니는데 인도가 다른 인도보다 배가 더 커요, 넓어요. 그래서 그 인도를 반만 딱 지르면은. 정확히 이렇게, 그, 우회전할 수 있는, 그, 예, 고정, 그, 도로를 신설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재정 문제가 다뒤다르겠지만은 그래서, 뭐, 한번 검토해 보시, 이, 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그, 건의상을 드립니다. 수원 방에서 이제 의향으로 우리 오는 쪽은 아, 지하철도로 안 들어가고 네. 바로 인스 쪽으로 우 회전하려고 하다 보면 네. 우회전하기 위해서 어, 오랫동안 네. 그 회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내가 가봤는데요. 뭐, 저, 저, 그 아침에 그 출발 시간에도 내가 봤는데요자양시고저저그 밑에까지 그때 비교했어요. 밑에. 그게 이제 의향과천럼 톨게이트가 음. 이제 있어서 어, 이제 네. 그쪽으로 이제 의향과천럼 도로를 아그 어, 차들은 미리 탈 텐데 참. 그 아닌 것 같은데. 아, 그, 이 아무튼 주신 말씀을 주신 말씀을 이제 뭐그 도로 다이어트라든가 예, 이런 것들 좀 해서라도 한 차선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도로 다 말씀. 한번 해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게. 이쪽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보면은 예, 그뭐 예. 그, 구조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분들한테 좀반하더라고요 예. 예. 아니면 뭐 신호 연동화 사업이라도 좀 해서 불필요한 그 대기하지 않는 차들 예. 이런 것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면서 검토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아, 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른 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남북동산 주민 박찬 분입니다. 저는 안양천 전기사업 추진에 대해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오공산마을 1단지에서 안골까지 안양천 공사 중으로 그 산책로 통행이 막혀있는데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안양천 정기, 정비 사업이 국도비 지원으로 진행되는 것을 아는데 그 공사 진행사항이 언제쯤 출공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산 마을에서 이제 안골까지는 지금 사옥 구간이 지금 LH에서, 어, 공사 하고 있는 고천지구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인데, 에, 그것은 그올 안에, 금년 안에 다안보이 되는 걸로 되어어요 지금 내가 시청에서 여기 고천동 나오고 나오다 보니까는, 에, 그냥 그 모습이 다 드러났더라고요.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에,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가설교를 만들어서 지금 그 경찰서 앞에 보면 이렇게 에좀 불편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 규량이 좀다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 오지면 완되지 않겠는가 지금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제 안골까지의 지금 정비는 시설계가 다 나와 있고 나와 있고 금년 안까지는 다마무리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안양 시계까지의 구간이 음 저희 시가 2017년도에, 예,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어, 그, 공사비를 따냈어요. 예, 예, 음. 작은 금액이 한 329억 되는 많은 돈을, 예, 그렇죠. 공사비를 받아왔는데, 이것이 그, 음. 금년 5월 달부터, 모든 행정거차를 안 하긴 했어요, 그때. 그동안 해서, 5월 달부터 착공이 들어가면은, 한 3년을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에 대한, 예, 공사를 거쳐서, 네, 거기에는 뭐뭐 등산로 길이라든가 자생거 도로라든가 뭐 깃방길이라든가 뭐, 뭐, 뭐, 운동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주민들 쉼터 공간까지 포함해서 잘 예,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당분동이 예, 오전동 주민들에게는 예, 아주 그뭐 안양천을 통해서 사람들 쉴수하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선호 오영입니다. 왕공리 저기, 그, 다리 밑에가 너무나 벽이 드럽고 막 그래요. 그, 다 쉼터 앉은 자리도 벗거지고 막, 좀, 그, 좀 손을 좀 봐주고 페인트 좀했으면좋겠어요 음. 벽이 너무나 드럽고, 그러시면 그 잠깐 의자에 앉은 것도 바라고 막, 부서지고 막 그랬어요. 그, 좀, 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부 공간에요. 맞구요. 하부 공간. 네. 아, 예. 아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르신 오시기 전에 그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공연장을 만들어요. 아 공연장을 만들면서 정비를 하니까 예, 그잘 정비될 겁니다. 의자가 다 없어지고 있고 모래.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 예. 오해 어르신. 아시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자치원장이 앞서 말씀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 장강순입니다. 어, 시장님 인사 하씀 중에 어, 아까 거르셨던 타구공연장이요. 어, 네. 그게 이제 올해 와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탈 네. 운영을 할수 있나요? 음. 음, 그 이제 이 또한 이제 경기도의 공모 사업으로 어, 5억을 받아내서 네. 신규 5억을 매칭해서 10억으로 공사를 이제 공연장을 꾸미려고 했는데, 시설계를 지난 2월 달에, 이달, 지난 이달, 내 이달 초에 이제 암기했을 시설계가 나왔는데, 시설계을 하다 보니까는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5억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5억에 대한 재원을 뭐, 의회라고 이제 의해서 어, 추경을 좀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바로, 15일에 가면은, 금년 안에, 이제, 배 한, 30적 정도에서, 어, 아주 멋있는 공연장에, 우리 양시 씨가 가기 공연장 치고,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공연장이 하나도 없어이지지금 이제 공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기현대 후병관이라고 하는 공연장을 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예를 서 이제, 쓰고 있는데, 어, 하고 공간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공연장이, 고천동로 만들어지는, 건데. 에, 이것이 이제 짓고 나면은 어, 이제 운영 주체 이걸 관리 주체가 이제 누가 되는 건지는 에, 조금 전문가 의견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진단을 받아봐서 어, 이것이 주민자치에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운영을 뭐 해야 되는 것이 것인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로서 이렇게 어,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쪽은 아닌 거 같다 그래서 그는. 막 운영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 좀 제대로 운영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주민자체에서 운영해도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 같이 이렇게 사용 공간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될수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네. 좀 많이 해주시니다그 네. 네. 아, 네. 네. 네. 그 네. 안에서 네. 프로그램 같은 아까 그 네. 돌봄생 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개발도 되고 도움센터의 정도 역할도 되고 한다면 저희 쪽에도 많은 그런 성과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다음에 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주민 간의 소통이 사실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도 많은데 저희가 5월 말부터 사실은 오천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행사를 계획. 음. 가격지침이 아직, 어, 가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뭐, 로드 주제라든가오킹스를형시이라도 행사를, 어, 그때에 맞게 어느 정도 진행을 할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시면, 어, 좋겠다고 생각하시드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고 뭐 회의를 안 하고 행사를 안 하고 이런 것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방역 지침, 거리두기라는 가 정부 지침에 준해서 그걸 지켜감을 할수 있는 회의나 사업은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소통이 된다. 아, 이런 의견 저도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의견들이 참 많으시네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학교 그 그이잖아요 원래 네. 보시면 벽화가 상당히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네. 테이프가 벗겨지고 창길로 그, 네, 공연사 이런 것들에 막 먼지가 빠여가지고 그, 그 그리 속를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벽화를 그 테이프를 벗겨지는 그 벽화를 깨끗이 다시 정비를 하여 주내서 그 해석하고 그렇게 네, 분주로 그 운동도 많이 다니시고 아이들도 학교도 다니고 그이긴 만큼 그 정비를 깨끗하게 한번 해주셔서 편적한 오시기만을 내 조석에게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일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음, 지금 많이 그 바람 특히 마련을 더고움 되고 있어요. 음, 정비를 할수있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왔나? 지금 포원 아파트하고 서울 아파트보다는 오원한 마을과 연관된 방음 설치 설치 그서 진행 상황도 궁금합니다. 아방 우한 가 도로에 방문차단 네. 양... 네. 진행 상황도 있는 진행 상황에 해서좀 알고 싶습니다. 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그 관리부장님 혹시 내용 아시는 것있아요 네, 안전주국장입니다. 지금 포은아파트 옆에 의왕같은 들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과거에도 거기를 좀, 푸너로 어, 다 해달라는 머리가 있었는데, 네. 어, 사업이 완전 바닥에 어, 수련되는 관계로다가, 거기에서도 난소를 표하는 그런 기장입니다. 지금 계획된 거는 지금 행복타운, 고천지구 행복타운 관련해가지고 그 옆에 500m 구간 방음벽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상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맞습니다. 아, 예, 아, 행복타운 아, 옆에. 예, 예. 예, 예, 거기 500m 구간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는 거기도 방폭 터널 계획이었었는데 그 겨량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방폭 터널은 안 되고 당장식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 저는 이제, 이제 포근아파트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터너를 방금 터너를 아, 뭐, 해달라고 얘기 했으니 그 관련된 포근아파트라고 위해서거기에 말씀하시는 건줄 알았는데 별도로 추진되게 없는데 무슨 말씀이리려고했고그행복타운 지금 2200세대에 지금 들어와 있던데 예, 여기에도 원래 설계상에는 예, 반복 터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기획을 했는데 네, 막상 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에, 그 구조 자체가 터널을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도에서, 안전성이 없어서. 그래서, 그, 방음벽으로, 방음벽으로 변경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아까 박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둘레길의 연장선인데요. 네. 왕복천의 재정기를 그좀 부탁드리고자 네. 말씀드리는데요. 거기가 초입에는 양쪽에 다닐 수 있는 증검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네. 왕복, 그 왕님 회관 앞에 거기는 양쪽에 계단은 있는데 증검다리가 없습니다.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이 의자를 초입, 처음에 했을때는 등받지가 있었어요. 그게 망가지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안는 의자만 해놨어요. 어르신들이 그게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기댈 수가 없어서. 이것쯤 네. 네. 다음에 교체하실 때는 등받지 있는 걸교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에서 왕복천 걷기 좋은 거리 이 사업을 금년 5월 안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동해서도 동에서도, 동에서도 관련 부서와 같이 그 지금 주신 말씀들이 예 지금 같이 포함돼서 설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네. 하나 더다 붙여서요. 잡초를 그갈대는 그래도 생태공원이다 생각하고 갈대는 네. 이해를 하겠는데 잡초가 너무 많아요. 네. 여기에 보면 그리고 그 이틀 해매의 앞에 그 마지막 부분은 너무 심해요. 잡초가. 그것 씬 불편 드립니다. 그렇죠. 걷기 불편한 잡초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필요 이상의 잡초를 제거하면 은그 네. 제거했다고 민간이 네.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그 말씀해 주신 것은 5월달에 정기기획을 할때 네. 같이 포함돼서 할수 있도록 하겠 야영 벤치가 예전에는 다 지금 말씀하신 듯이 등받이 있는 거로 좀 앞으로 어떤 거로 교체하든지 계획할 때 그런 거로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께서 대략 보면 대 다시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앉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들이 편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벤치 의자는 무조건 등받이 있는 것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겠습니다 네. 반을할한라도 네. 이게 에 막히는 바 보다는 이되질 정도를 제가 보일 수 있냐고 이런 것을 검토 하면 좋을 고천동의 김효숙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시장님 계시고 이장님 계시고 <웃음> 국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천동과 그개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가 그지리대국에 넘어서 가다 내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많이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그수원에 대안학교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부고 으로다가 길을 수원하고 협의해서 뚫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 부고 으로가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 그쪽으로다가 연결을 시켜놓으면 거기도 길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 그런 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좋은 말씀이시고요. 아, 이제 수원하고 연비를 하는 것은 아마 힘들 것 같고, 힘들고 네. 저희 시에서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 거지만 구상 중에 하나가 흥미 아, 왕국그보사근의 왕복동을 이런에 대한 그 면적들이 개발 면적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개발될 수밖에 없고 부곡으로 보면은 왕성호수 주변에 이평지구라고 하는데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 축평지구와 개발하면서 왕성호수에 대한 공원 개발 그러면서. 그쪽에서 도로가 나오면서 이 꼴사근의 왕곡동 이쪽으로 넘어서 성계로 넘어가는 관내의 별도의 도로 직선도로 이것을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삼계 권역이 나눠져 있는 안양시 형태가 안양시 도로를 거쳐서 관내를 이렇게 통행해야 하는 뭐 이런 흔한 대로 이쪽 이제 안양시권겁니다 그런 지금 관내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관내에서 관내 이동하는 것이 다시 도로를 통과하는 그런 지금 웃지 못할 그런 어떤 입장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관내의 개발을 기획하면서의 관내를 직접 통과하는 도로망을 개설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도로가, 어, 축병동, 그 의양시 제 끝부분에서 청계동의 끝부분을 이어가는 새로운 관내 통과도로, 이것은 수평동과 왕성호수를 거쳐서, 교동마을을 거쳐서, 지금 왕국동 고사일의 풍미, 이쪽을 거쳐서, 결국 오메기 쪽으로 가고, 백원호수로 넘어가는, 이런 관내도로망을 형성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그냥, 음. 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내도로인데, 음. 수원에서 넘어오는 걸 해결하려면, 수원서? 네, 수원서 음. 넘어오는 걸 해결하려면, 그 여기 수백, 수백 곡에 넘으면, 음. 우측으로, 거기 대한 학교라고 있죠. 그 화장실 모양으로 지어놓은 건물 있는 쪽으로요. 그 쪽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 수원하고 잘 합의를 이루어내서 거기를 같이 의왕시랑 수원한 이통화를 시키면 그렇게 합의를 본인이 필요해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하다는 말하지 않는 게 이제 에, 지역과 지역과 하는 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도로막을 만들어 놓으면은 수원에서 오히려 이제 그 연결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죠. 어? 지금 우리가 네. 갖춰지지 않은 도로에 아무리 뭔 협의를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 무슨 말씀이 있지 네. 않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네. 수원하고 협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수원이 어, 한 시간 반이죠. 이렇게 한 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자. 네. 한 말씀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유학시가 그, 우리, 유학시하고 뭐, 전국에서 내가 보면은 그, 사건, 사고 없고, 없고, 범죄 없는 그, 오범도시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저기, 어딥니까? 경찰서 그 숫자 차가 내가 보건 작년부터 지금까지 봐도 한 번도 동네를 도는 거를 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뭐 뭡니까 너무 그냥 여거 안전한 시라고 그냥 그두만 시한가는 내 모르겠지만은 너무 저차찰 차를 내가 진짜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술찰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그 격찰서하고 좀협의를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시장님 뭐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주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항시 의왕하고 여기 안양하고 또 궁포하고 내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유왕씨가 어떻든 간에, 예, 복, 복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은시 제일 적어요, 사실. 제일 적게 나오고 항시 복잡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시장님이나, 시, 시위의 모두, 예, 분들이 다 고생하시고, 그러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지금 관내들 계시고 외부에 많이 계신 것 <웃음> 같아요. <웃음> <웃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좀더 열심히 하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오리도로 하겠습니다. 자더 말씀하실 우리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맞춰 되겠습니까? 예. 네.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셔야 되요. 제가 고총송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읽어주신 날 같아요. 네. 맞고, 그, 저하고 이제 편한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의이 있고, 또, 제 의견에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고천동원이 끌어가시는 지도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올해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또 그건 그거대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또 지켜나가요. 시발전을 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때더 크게 발전하는 고천도더 행복한 의향실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자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영교통 국회의견전을잘 정상사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동주민화의 교환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